왜 새해 목표를 적어야 하는지 아이고 끝 만들기? 올해 꼭 해야 될거 새해를 조금 어? 어떤 몇 살에 뭘 하고? 나한테 맞겠구나 <웃음> 실현 가능한 것들을 한번 응?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제가 다이어리를 새로 구입할 때마다 신년 초에 새해 목표를 딱 정해서 쓰거든요. 내가 올해에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걸 할지 정하는 제 친구들이나 구독자분들이 다이어리를 쓰시면서도 새해 목표를 적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저랑 같이 간단하게 새해 목표를 왜 세워야 하는지 조금 말씀도 드리고 제 새해 목표를 세워보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업무용으로 새로 구매한 다이어리 인데요 전에 샀던 스타벅스 다이어리가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칸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 가지고 들고 다니기에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걸로 갈아탔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올해 새해 목표를 적어 볼 건데 어.. 적기 전에 간단하게 왜 새해 목표를 적어야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내가 그 해에 뭐 했는지 이런 거를 정말 빠르게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3살에 뭐 했지? 이러면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23살에 썼던 다이어리에 신년 목표에 했던 걸 체크를 이렇게 해두면 이 나이에는 내가 뭘 했고 뭘이렇고 이런 걸 한눈에 알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좋고 또 좋은 게 그냥 마음속으로 아 내가 이걸 뭘 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게 단기 목표였 있어도 장기 목표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예전부터 되게 하고 싶었던 뭐가 있었는데 그냥 제가 막연히 생각하기로는 아 한두세달 전쯤부터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딱 찍어 보면은. 되게 오래전에 생각했던 목표였던 적이 되게 많거든요. 사람의 약간 시간관념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2-3개월 내에 끝낼 수 있는 것도 2-3년이 걸려버리는 그래서 2-3년 걸쳐서 할 거를 이렇게 신년 목표로 해두시면 내가 올해 안에는 이거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연말에 이었는지안이었는지 이뤘는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못 이루면 찝찝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못 이룬 목표들을 웬만하면 내년 목표로 다 옮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렇 쌓이는 게 싫고 아 올해에는 내가 적어놓은 걸다 하자 이런 약간 동기부여나 운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목표나 계획을 원래 일정보다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체크를 딱 하게 되면 올해는 뭘열심 했고 뭐가 부족했고 평가가 가능하잖아요.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이게 쌓이게 되면은 인생에 대해서 약간 장기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부분에서 내 인생의 큼직큼직한 사건들을 목표로 정해두니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니까 이런 것들을 목표로 잡으면 이걸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기간도 파악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다. 이걸 정확하게 체크를 할수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는 목표를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내가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런 약간 정확도가 높은 계획을 짤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제가 300만 원 모으기가 1년 목표였는데 이거를 1년 동안 연말에 체크를 했을 때 제가 300만원을 진짜 모았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나란 사람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1년에 300만원 모으기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잘 되는 사람이다. 이런 데이터가 쌓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목표를 만약에 1000만원 모으기 이렇게 했을 때 어, 나는 300만원을 1년에 모았으니까 3년 아니면 1000만원 모으기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촘촘한? 약간 정확성이 높은 목표를 짤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막 무조건 돈을 많이 벌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요즘에는 제가 얼마를 적금을 하고 어느 정도 소비를 해야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1년에 얼마 정도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아니까 얼마를 모자 이렇게 딱 구체적인 액수도 정하게 되고 어 확실히 계획을 안 적었을 때보다는 좀더 정확하게 계획을 짜게 되더라고요몇 살에는 뭘 했고 어떤 연도에는 뭘 했고 이게 쌓이게 되니까 인생의 흐름이라고 해야되나 남들이 정한 인생의 시간대 말고 주관적인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남들은 뭐 몇살에 이걸 했을지 몰라도 일단 저는 몇살에 뭘 했으니까 이 속도로 봤을 때는 몇살 때쯤에 뭘 하는 게내 전체적인 인생에서 무리가 없고 내 흐름이 자연스럽겠구나 여유가 있겠구나 이런 목표를 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몇 살에 어떤 어떤 걸 해서 뭘 잃었고 이런 걸 적어놓지 않으면은 약간 남들의 시간에 따라서 각자의 시간이 있는 건데 어, 남들은 뭐 30살에 결혼을 했고 몇 살에 집을 샀고 이렇게 되니까 나도 그때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휩쓸려가기 쉬운데 저는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이룬 것들이 순서가 흐름이 딱 보이기 때문에 사회가 정해놓은 시간에 저를 맞추지 않고 어떤 몇 살에 뭘 하고 뭘 하고 이게 나한테 맞겠구나 이게 자연스럽겠구나 이런 제 인생에 대한 흐름이 보여서 되게 좋더라고요. 어, 반대로 사회생활을 좀 일찍했던 친구들은 어, 저보다 인생 계획 이 맥을 짜는 게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이게 정말 좋은 점이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목표에서 되게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목표를 했을 때 성취도가 높은지 아니면 조금 여기엔 약하구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체크를 할수 있으니까 저에 대해서 잘알수 있는 점, 객관적으로 잘알수 있는 점이 좋았고 또 막연하게 이거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보다 올해 안에 아니면은 뭐 몇년 안에는 이걸 하자 이렇게 딱 마감 시간, 데드라인을 정해놓는 게 책임감도 훨씬 잘들고 성취도도 높아지고 동기부여도 더잘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년 목표를 적고 나서 그냥 막연히 마음을 품었던 것보다 이런 것들도 훨씬 많아지고 확실히 그 기간도 게 많이 줄었고요. 이렇게 1년, 2년 뒤에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조금 먼 미래까지도 촘촘하게 제 인생을 계획해 갈수 있게 된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꼭 신년에는 목표를 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저는 초반에는 1년 계획 이렇게 설날이나 1월 1일 때쯤에 이번 연도에는 막연하게 뭘 해야지 이런 식으로 1년 전체의 계획을 짰다면 재작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상반기 가 6월까지는 뭘 해두고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는 뭘 하자 이렇게 두 개를 쪼개서 목표를 짰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냥 1년 전체 계획을 짜시는 분들은 조금은 느슨하게 내가 만약에 상반기에 조금 여유롭게 지냈어도 하반기에 시간이 더 있으니까 그때 하반기에 몰아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약간은 자율적인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반기나 하반기에 너무 올인을 하고 어느정도 목표를 채우거나 그러면 하반기에 조금 게으르게 되고 아니면 상반기에 조금 놀다가 하반기에 돼서 발등에 불이 붙은 것처럼 막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하기 시작했거든요. 또 약간 그때는 취업하고 막 졸업하고 이런 시드니어서 상반기에 할수 있는 거하고 하반기에 할수 있는 게 되게 나눠져 있는 느낌? 그래서 그때부터 반반 나눠서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끝 목표를 타이트하게 잡고 자기를 조금 조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 방법이 되게 좋아요. 근데 나는 더 타이트하게 하고 싶다, 꼼꼼하게 내 목표를 체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분기별로 1, 2, 3, 4 분기 이렇게 나눠서 별표를 잘 배분을 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해놓은 구간에서 그 분기가 끝나면 체크를 하는 식으로 만약에 못 이룬 건 다음 연도나 다음 분기에 넘겨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번 연도 계획을 처음 짜보는 건데 같이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썼던 신년 목표들 조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해놨던 것 같아요. 1부터 이렇 순차적으로 적어놓는 이런 식으로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체크를 하기도 했고 이번 연도 목표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적어뒀던 목표들을 한 번씩 보면서 실현 가능한 것들을 한번 최대한 말이 되는 것들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필요한 거 내가 진짜 해야 될게 뭔지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적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위에다가 20, 19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주시고 저는 올해는 조금 그렇게 타이트하게 가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따로 분기별로 나누지 않고 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복근만들기 예전부터 제가 복근을 되게 만들고 싶었는데 감히 이렇 하지 못했던 목표였는데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기 이 목표를 한 1년 2년 잡고 세웠는데 운동 열심히 하는 건 정말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 목표 복근 만드는 걸 한번 목표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올, 올해 이거를 이렇게 된다면 한번 보여 드릴 수 있으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볶음 만들기 그리고 올해 꼭 해야 됐고 먼저 이런 식으로 1부터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봤고 이 아래 칸은 연말에 목표를 얼마나 이뤘는지 체크를 하면서 뭔가 보완할 점이나 아쉬웠던 점들을 적어서 내년 목표 그 해오는데 활용하려고 그때 적는 칸을 조금 그려봤고 저는 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이어리에 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고 다이어리에 올해 목표를 잘 적어보셔서 새해를 조금 어고 그만 그만 알네 <웃음> 새해를 조금 더 알차게 계획적으로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목표하시는 것들을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아이고. 아니.